피처리네 피씨방 어? 아아아 이거. 어, 하나 방 하나 둘셋 아! 아! 너0 11 12 13 이건 방송 8 9 10 11 12 1해4 5 6 7 8 9 10 11 12 13 4 5 6 7 8 9 10 11 12 13 4 5 6 7 8 9 10 11 12 13 4 5 6 7 8 9 10 11 자 여기서 이긴 팀 마우스 오 어? 우와 마우스 번지 어 좋아 번지. 키보드 오다 줍니다 <웃음> 우와 진짜 갖고 싶다 음. 근데 이거 좋아 그래. 마우스 키보드 아. 그리고 또 에이프릴이 이기면 너네 소원 들어줄게 우와뭐 어, 예를 들어 뭐 봉상이 오빠 전화번호를 알고 싶어요 <웃음> 뭐 희철이 오빠 삐삐 번호를 갖고 싶어요 <웃음> 네. 뭐 <웃음> 신동이 <웃음> 오빠를 갖고 싶어요 <웃음> 어, 그건 아 그건 안 돼요 어 그건 왜안 돼요 결혼 <웃음> <저런> 안 줄아 <들어간>. 결혼 <웃음> <저런> 안 줄아 <들어간. 웃음> 자 니네 소원 생각해놓을 거야? 아 뭐하지? 어차피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와 <웃음> 뭐든 다해뭐 집에 침대를 바꿔달라든지 오, 뭐 이런거 아. 뭐 해제 소원은 다음번 에이프릴 컴백 때 노래 가사에 신동이라는 이름을 넣어주세요 오마이갓 오마이갓 오 나왔다 괜찮지? 아, 네. 한번 작사를 아니면 제가 쓴 곡으로 해주세요 아, <웃음> 아 내가 뮤직비디오 찍게 해줘 어차피 뮤직비디오 잘 오, 찍어 너무 좋죠. 잘 좋아요 좋았어 요 우리 소원 그거 너무 좋지 그리고 주인공으로 공상해 여기 <웃음> 주인공으로 봉상이 대신 우리가 지면 에이프릴한테 진 거니까 다음 회에 프릴 달린 옷 입고 나오 <웃음> 너무 좋다 우리 에이프릴 틴커벨 의상 입지 아예 <웃음> 저희가 입었던 거 드릴까요? 2개 어, 붙게자 어, 입고 나올 테니까 터져도 난 몰라 <웃음> 내가 점프 맞았어요? 넘겨도 돼요 야 주환아 가자 진짜 어딜 가든 다 있다 와 이거 너무 다 뜯어진다 총다 들고 있긴 하지 나 이거 아니? 총 들은 거 같아 아니 총 맞지 나 근데 나 봐봐 없어. 어디 있어 언니 나나얘나 나, 나, 나, 뒤돌아봐 뒤돌아봐 너어디있는데 뒤돌아 뒤돌아 나총 먹었지 아 먹었어 언니 이거 일단 와히치피 히치해 와 히치해 어야 니가 들고 있어? 있는 게 총인 줄 모르냐 히치해 와 히치해 <웃음> 와히치 <웃음> <누구> 왔다 <웃음> 어 놀래라 나 여기 총 없어 우리는 언니 진짜 버치는 뭐 거야 그냥 알아 알아 아는데 그래. 내가 지금 뭐 총이 있어 기 불안해 총이 없어 이씨 안돼 알려줘! 아, 누구야, 누구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어, 거야? 야! 봉상이저 새끼 왜 죽었어? 아잇! 캐스팅! 아잇! 캐스팅! 아잇! 캐스팅! 야캐스 아이. 아잇! 어? 뭐야? 무슨 일이야? 대박! <웃음> 우리가, <웃음> 우리는 존 거야 <뭐야? 종거예요? 웃음> 야! 우리, 우리 무조건 존 거예요? 어. 언니, 우리 로프 만번 탈까? 자, 저따라 아, 로프, 로프 한번 탈게요 로프 어떻게 타요? 로프 2! 야, 너 때문에 다 죽었잖아! 우리 트인줄 알았어요, 나놀랐어요 뭐야? 예스, 예스! 예스, 예스! 뭐야, 여기 다 죽은 거야, 그럼? 와.. 뭐하시는거죠? 와.. 뭐하시는거죠? <웃음> 잠깐만 그러면 일단 너네 선물을 줄게 자 마우스부터 <웃음> 자 마우스 어? 이겼.. 이겼어요? 우리가 아니, 이겼잖아 다줬지 당연히 자 이렇게 마우스 자 이렇게 우리 에이프릴에게 마우스 하나씩 주고 우리 봉상이한테는 샷다 마우스 <웃음> 너 뭐하는 자식이야 임마 어? 어떻게 된 거야? 야너왜 인간적 으로너때문에 우리 다 죽었잖아. 형 빨리 와, 빨리 와 그래 가지고. 너 살리려다가 그럼 좀 살려야지 좀 버려요 그러면잘 떨어졌다. 우리 잘 떨어졌어. 그진작 에이펙스 에좀 멋있다. 연습하고 오라니까, 오라니너 맨날 버스만 불러. 이게 <웃음> <그게> 뭔지 알아? <웃음> 뭐야? <뭐예요>? 샷다 마우스. <웃음> 샷다 마우스. 형 <웃음> <웃음> 그거 아니. 마우스도 아니야. 그 번지야. 너 연습 번지야. <웃음> <웃음> 자, 어, Three, 번지, two, one. 번지. 번지. 번지! 아! 아! 아! 잘 받아 주요 <웃음> 그러니까 다 아, 받아 주시는. 아 그래요? 아 여기 CG, CG 비용, 비용 아, CG 비용이 아, 없대. 아, 아, 너무 섭다가. 아, 아 비용이 없어자 <웃음> 그리고 이 키보드도 선물로 드릴게요. 우와 아 자, 아니 그냥 이대로 선물하기 줬어. 어떻게 하지? 근데 너네 다 따로 살잖아. 네. 네. 키보드는 누가 가져갈 거야? 저요. 예나. 나야? 나. 그럼 너네끼리도 주먹 싸움 한번 할래? 네네 네. 네, 자, 네, 네, 주, 네. 아니, 실제. 네네네 네, 네. <웃음> <웃음> 자 그럼 마지막 게임으로 <웃음> 네 진짜 주목 싸우나요? 진짜 3대3 주목싸움나 아니 그렇긴데 아, 그래서 소원 들어주게 하자 실제로요? 실제로요? 아니 <웃음> 아, 실제로요? <웃음> 그럼 채경이가 좋아하는 조목게임 <웃음> 하자 오케이 좋았다 채경이가 <웃음> 좋아하는 조목게임 자, 네, <웃음> 자 이번에 이긴 팀 소원 들어주게 오케이. 예를 들어 강사전에도 아, 아, 얘기... 소원이었잖아 근데. 아니 이거는 저거 걸고 이거 걸고 했으니까 어. 알겠습니다 소원, 소원 하나씩 얘기해봐 침대 바꿔주세요 어, <웃음> 침대? 네. 자, 오, 나 G마켓, 어. 그, SVIP거든? 와! 나 옥션, 나 옥션. 최근에 침대를 내가 사줄게. 진짜요? 야 진경아! <웃음> 네? 여기 3만원짜리 있는데 이거 반려견용 여기서 <웃음> 어, <참 웃음> 어 야, 괜찮다 야, 괜찮네 이거 <웃음> 요거 채경이 이거 오빠 사줄게 강아지 키워? <웃음> 네저 3마리 그야 됐네 같이 자 강아지랑 여기서 아, 됐네, 됐네 오케이. <웃음> 아, 오케이. 자 오케이 <웃음> 나 이거 장바구니에 넣어둔다 자 다음 오케이 자 채원님 뭐야? 아 다이스 청소기? 청소기? 아니 뭘 어, 앞에 사, 아니, 그거 PPL이라서 <웃음> 앞에 3편 안 나가 청소기, 청소기 오빠가 쳐줄게 아니 이, 이거 수건... 사줘 반영구 돌돌이 블루카드 <웃음> 8,900원 이거 장바구니 이거 무슨이야 무슨 오케이 이것만 골라 블루레드 <웃음> 오케이 이것만 골라 블루레드 블루 블루 오케이 아니 저는 반려동물을 안사는거 <웃음> 같아 돌돌이 자 이거 일단 니네 싸먹을까봐 장바구니에 담았어 <웃음> 그게 아닌데 자 마지막 야 빨리 죽어 게임 한판 <웃음> 해야돼 <웃음> 물건 말고 자예나 얘기해 <웃음> 물건 말고 그러면은 물건. 이렇게 여섯 명 여섯 명 해가지고 <웃음> 나중에 밥 아, 아 이렇게 여섯 명이 잠못 자고? 아 그건 어때요? 오케이지. 괜찮죠. 그건 근데 모기 들이 근데 미안해 나 내가 지금 밥을 <웃음> <몰라. 웃음> 다이어트 중이야. <웃음> 나 주비스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손 아, 계산만해. <웃음> 아, 야 일단 <웃음> 게임하자. 오케이 좋았어. 소원 다 얘기했지. 자, 자. 아니, 그거 아닌데. 자. 하나 둘 셋. 캐피톨 시티 어때? 캐피톨 시티가. 어, 언나랑고피톨 시티. 어, 어. 내가 그냥 네 단면은 뛰어. 오버로블 하는데 뛰어 차라리. 오버로? 오버로 뛰었죠? 나도 바꿀 수 있나? 아 여기 여기 그래. 바꿔봐 우리 한천으로 가자 한천로 바꿀 수 있어 한천, 여기가 한천이야? 있어, 그래 야 오버룩 가자 야 우리 오버룩 간다 바꿀 수 있어 바꿨어 했어? 역시 옷은 오버룩이지 나야? 어, 가자. 너야 너야 어. 10야 가자 싸운다 우리 아니야? 다들, 우리 다들 긴장 들이대 나루호 나루호두 <웃음> <나루도. 웃음> 우아 우리는, 우리는 진짜 버티는 거야? 알았어 오케이 일단, 들어와 들어와 일단 파밍하자 어딨어? 어, 총소리 음. 들렸는데 총소리 울려라 총소리 울려 총소리 울려 제가 먼저 총을 줏어버렸어 누가 이렇게 질질 짜고 있어? 나내 집새끼야 나 죽었는데? 나 죽었는데? 아, <웃음> 왜 혼자세요? 아, 내야혼자야혼자 뭐. 혼자. <웃음> 뭐야 아니, 왜 이렇게 못해요, 진짜. 어? 아무것도 못해. 아, 근데 너무 게임에 집중하는 거 아니야? 야, 아, 진짜 이왕 놀고 이길한다 진짜 이왕 놀고 이길한다 야, 오늘 네. 뭐한거 없으니까 이거라도 들고 갑자 <웃음> 아니, 야, 최경. 우리 <웃음> 이렇게까지 엄청... 못할 거데니 가고 야, 있어, 너또 쳐다보자. 자, 뭐? I say 그거 한번 맞춰보자. 아, 아이씨. 이제 매회 하는 거요 이제. 아, 매회 해보자, 시작. I say 구독. You say 좋아요. We say 알람 설정. I say. 뭐죠? 뭐지? 구독! 아, 아, 아 맞아, 시작! 좋아요. 꿈꿨어.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합니 다시 어, 시작. 시작! I say 구독! You say 좋아요! We say, We say 알림 설정! 구독! 아, 어, 가고 있어. 구독! 희철이네! 신동아 피시방! 구독! 어, 가고 있어. 구독! 야나 그래도 약속한 거니까 이거 채경이 침대 이거 산다 그래, 채경아! 네! 어떻게 할까? 부재시 전화 또는 문자 주세요 부재시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배송 전 연락 바랍니다 얘나 <웃음> 찾았어 저 그냥, 그냥 아, 문 앞에 놔주세요 아 나도 그렇게 해서. 현관 앞에 두고 문자 주세요 네, 벨 누르지 네. 마세요 네 근데 저그 돌돌이 말고 그 공기청정기 사주시면 그거는 네. 너는 신동 공기청정기? 오케이 네. 검색해볼게 자! 리얼로 결제했습니다 <웃음> 리얼로 결제했습니다 <웃음> 미중. 야, 공기 청정기 너무 야, 공기 청정기 이거 해 줄까? 3800원. <웃음> 수염 틸란드시아 미세먼지 공기 정화 식물. <웃음> 식물이잖아. 접다도 <웃음> <웃음> 괜찮은데. 어, 공기 우리 애기들이 좋아한다. 공기 청정기를 넣어야지. 야, 니네 진짜 대단하네 야. 설명 안 돼. 이거 아, 우리가 전보다 했어도 적겠다. 수고한 이, 수고한 이 정도 운임이었으면은. 그치. 제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이거는 그냥 네가못 하는 거지. 그렇죠? 어, 너 진짜 <웃음> 너 프로 게이머 은퇴? 아니, 뭐야? 살아있는 거? 어나 살아있어. <웃음> 버텨 버텨 모아. 버텨봐. 살아있네 살아있어 빠빠빠 와. 아, 오 네. 죽었다. 더청일하싸 청일하고 청하싸싸싸아하는거봐 얘들. 잘했어 잘싸았어 진짜 못됐다. 네가 눈락당라간거 생각해. 니가 눈박 따라간 거. 나도 이런 애들인데.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아까 끝났어 얼 됐어요. 구독 좋아요. 피철이네 신동아 PC방. To be brilliant is to defy convention and challenge expectations. It's what we do at Intel, powering you to master your potential. Intel, unleash your brilliance.